안녕하세요 에스니키친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인데요. 아침을 열어주는 간단한 홈브런치를 만들어 보려 해요. 저는 하루의 식사 중에서 늦지 막히 일어난 주말에 홈브런치를 만들어서 커피를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라 좋더라고요 오늘은 빵과 어울리는 달걀 요리 이홈 브런치 책에 담겨져 있는 레시피로 햄 에그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만들기가 너무 간단해서 빵, 달걀, 햄만 있으면 심플하지만 근사한 브런치 메뉴가 돼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슬라이스한 수제 햄두장을 준비해 줍니다. 저는 먹고 남은 햄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 햄으로 슬라이스해서 두 장을 준비해 주었어요 다음은 달군 팬에 포도씨를 두르고 중간불에서 햄을 넣고 굽습니다 그 위에 달걀을 깨서 넣어 주는데요 최대한 낮은 위치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면 흰자가 옆으로 퍼지지 않아서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대요 저도 요리책을 보고 낮은 위치에서 달걀을 떨어뜨렸는데요 근데 흰자가 옆으로 퍼져서 제 모양은 예쁘지가 않네요 그래도 맛있으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 달걀 흰자의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구워주면 후추를 뿌리고 물을 넣어줘요 저는 후추는 먹기 전에 넣어서 먼저 물을 넣어 주었어요 이때 중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센 불에서 물을 넣으면 물과 기름이 만나서 확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뚜껑을 덮고 달걀 흰자를 찌듯이 굽습니다 이때 달걀 흰자가 있고 노른자 표면이 뽀얘지면 완성이에요 그럼 그릇에 담고 브런치를 먹을 준비를 해볼게요 달걀은 저마다 선호하는 그 달걀프라이의 취향은 제각각이지만요 이 레시피의 달걀프라이는 찌듯이 구워서 노른자를 반으로 가르면 주르륵 흐르는 형태로 완성을 한 레시피였어요 저는 이햄 에그를 먹기 전에 소금과 후추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도 조금 더 해줬어요 심플한 메뉴지만 향신료 몇가지 더 했다고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먹을 아침 커피도 핸드드립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요리책을 보고 만들게 된 아주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 햄에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노른자도 잘라 보니까 이렇게 주르륵 흐리면서 너무 알맞게 잘 익어진 것 같아요 이제 빵이랑 햄에그를 얹어서 맛있게 먹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